엄마가 촬영하고 있잖아. <웃음> 나왔어. 나왔어. 엄마가 촬영하고 있는 거다 알아. 어. 엄마가 혼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됐다. 이제 좀 맞는 거 같아. 성아 도망갔지. 아, 응. 성 도망갔지. 왜냐면 내가 장갑 세 가지고 성아 장갑이 없어. 아, 그래 아니야 많이 있어. 그냥 아빠랑 같이 하면 안 돼, 저건. 아빠는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주워서, 주워서, 주워 아. 응? 아 아이고 따는거 이거 내가 혼자 하라고 아니 같이 하면 엄마 이거 하고 빠빠빠 빠라. 막 어. 20분짜리 음. 만 20분짜리 영상 만든 사람은 좀 많더라 음. 어. 어 그랬어? 어 오우 지환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서잘 되는 것 같아? 몰라 음, 그거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도 20분짜리 만들어볼까? 몰라 10분짜리도 괜찮아 그래? 음. 지환이가 보기에는 몇 분짜리가 제일 보기 편해? 그냥 10분짜리, 10분짜리.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막 20분, 시, 음. 20분, 30분 되면 그러면 그건 두배 속으로 하면 되지두배 <웃음> 속으로. 아두배 속도 보는구나. 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음. 그거 아 게임에 힘들게 하는데 실처가 어. 스쳐가, 잘못 실처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 스킵을. 스키... 아, 어. I'm going o go get it. 괜면 어? 돼? 데 자, 이번 거 건다다. 곧 건다. 엄마, 여 맞아요. <웃음> 엄마, 이동동 딱 괜찮아? 응? <웃음> 이동동 <정도는> 딱 괜찮아네요. 이동딱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감기 걸리면딱데요 그럼 유튜브에서 도 좋은 저거 뭘? 유튜브에서도 뭘기걸지는안돼 <웃음> <웃음> 그래. <웃음> 그냥 안접어도 그냥? 오케이. 알았어요. 으흠. 나메여정이더산넘어고 동해 물고 배고 산 엄마도 이제 그거 임팩트 같은 거 보고 배웠어? 임팩트 이게 뭔데? 그거 유튜브에 임팩트 같은 거 있던데? 왜? 네? 유... 엄마도 언데 그거 크리스마스 때 그거 응. 막 임, 그거 응. 막 이렇게 빛나는 거 그거 넣었잖아. 그게 임팩트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어. 엄마도 할때 하나 잘하고 나가고 있어. 그런 게 들어가면 좋아? 몰라. 느낌 더 좋은 거 같아? 몰라. 그렇서안 해도 되고 블렇 해도 되고. 응. 아 이걸 잘랐어? 괜찮아. 이거는 당하니까. 엄마 이거 이렇게 잘라도 돼? 튜튼. 어? 아 어, 기다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르보 있는지 알아? 봐봐 위험해 응. 또 응구요 너무 위험하지? 응 남의 열차에게 번델레 예. 랜덜레는... 난 어? 아 네가 뒤져진 거 같아 그래? 번델레 난 이제 그큰놈 근데 그거 응. 엄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어. 그 중에 그거 말안 말 하게 할 거야? 말못 하게? 어 사람 봐서 좀 아니다 표면 좋다고이 사람이 엄마는 자연스 소리가 좋아 자연스러운 소리가 좋아 네 그. 이렇게 호미로땅 치는 소리도 좋고 난 반. 잘 우리가 갈 어디 갔어? 흙. 그 밭에 던지지 말고 이쪽으로 던져. 자, 니까기 있다. 다 쓰는 거야? 응. 너무 촘촘하게 심어 버리면 밭에 갈때 걸리지 않냐? 어? 길은 있어야지. 될까? 에만들면 되지. 아, 그 하나만 들면 되겠다. 다리를 응. 못 다니게. 엄마 이 정도 사이즈딱 괜찮아? 어? 좋아. 그리고 얼른 도와줘야지. 이거 고가 먹겠다. 아이 손을 봐. 아, 엄마 이렇게 됐어 아, 그냥 너? 엄마가 이따가 한번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난난난 괜찮아요. 아니 키다. 쳤어 자. 오, 나. 어, 근데 나 저기 가서 조금 도와주고 와도 돼? 어 그래. 그래. 아, 여기 깜고불러 후좀 파야 되거든. 여기까 잠깐 파 가지고. <웃음>